이 부분은 데은이부이부분이 부분은 이분이 부분은 분은이부분분은이부결은이부분이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분은이 부분은 은이분은이 부분은 이분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하나, 넣었어? <목소리> 하나, 둘, 둘, 셋. 헤이, 찍어데안 셋, 넷, 네, <목소리> <여섯. 목소리> 넷. 다섯. 안돼. 안돼. 아, 끝났어 끝났어. 아, 자오 대요 오 대요 오 대요. 에스쿠스리겨라 어미 어 버너씨. 오기 나름 생생했어. 탈락. 아 이게 한 명씩 다 이렇게 대결하는 거야? 아니 그건 아닌데 너가 내가 고른 거나 공이 왜 이렇게 세지? 이렇게 아, 일분 챌린지는 어렵네. 에스쿱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